연히 바래왔던 그런 순간들은 꼭 영화처럼 찾아와 너만난 주인공 같아 사랑을 말하는 아름다운 글귀들은 다우를 위한 것 같아 정말 그런 것 같아 영원한 건 언젠가 끝이 날까네나쟤네 이대로 지금네들 영원할 수 없다던데 촛불처럼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조금만 더 지금처럼 이어갈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 지나지만 정해야만.